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요번에 그랑사가의 엄청난 패치노트가 떴죠 바로 바로 그랑사가와 파이널 판타지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먼저 공식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이렇게까지 야 역대급 콜라보의 등장입니다 이세계 영웅들이 집결하다 그랑사가와 파판 피1틴입니다팝판을 옛날에 한 번쯤은, 15까지 나오는 동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이제 그랑사가랑 콜라보 한다고 해서 피1틴에서는 어떤 세계관과 어떤 캐릭터들이 나왔는지 제가 세계관을 좀 한번 쭉 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에서 어 우리가 뭘좀 알고 가면 더 재밌는지를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라스가 파이널 판타지 15 세계관 캐릭터들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임마 이거. 임마 이거 15에 나오는 이제 몬스터입니다. 베히모스라는 몬스터인데요. 뭐딱 봐도 겁나 세게 생겼죠. 임마 좀 치거든요. 그랑사가 있어도 나쁜 놈으로, 빌런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힘좀세 보인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할아버지. 딱 봐도 어무스 전기의 신같이 생겼죠. 이 친구가 소환수인데요. 소환수들이 뭐 어떤 뭐, 조그만 소환수들이 아니라 진짜 거대한 신급의 소환수들이거든요. 라무라는 소환수고 지금 쓰고 있는 스킬이 심판의 번개로 예측이 됩니다. 심판의 번개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전기를 찍어버리는데 아마 그랑사가 세계관에도 만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잠깐 보였지만, 여기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 그죠? 파판 15에 어, 이 친구랑 친구들이랑 이제 왕자가 나오거든요, 왕자. 슬픈 사연을 가진 왕자인데, 그 왕자랑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떤 퀘스트도 하고 스토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 q 이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정말 콜라보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q 이 운전을 좀할줄 아나? 어? 괜찮겠네. 뒤에 카르트가 타고 있고. 지금 안경제비 이 친구는 이제 파판의 이그니스라는 친구고. 상당한 의리남입니다. 뭐 그런 어떤.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어휴, 이그니스 좀 크게 나왔고. 카르트랑 이그니스. 그러고 보니까 조금 닮은 꼴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잘 어울린 자들이. Q이. q 이는 지금 운전대 잡고 마냥 신났어요. 귀여워요. 자지금 나오는 이제 거신 자 이게 거신 타이탄입니다. 타이탄도 나쁜 놈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소환수입니다. 네, 우리 주인공의 힘이 되어주거든요. 자, 아마 우리도 어떻게 쓸수 있게 나올라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신 타이탄은 돼지 의 분노라는 스킬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말하는 가운데 지금 떨어지는 요거 요요검 떨어지는 거. 파판 그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저검떨어질때 벌써 아 누가 왔구나 개간지 어, 초 개간지 바하무트입니다 와바마무트 개간지는 진짜 근데 그랑사가에서 너무 표현을 잘해줬어요 완전 무슨 이거는 콘솔급이거든요 솔직히 잘 만든 거는 인정 저르데자 요게 지금 바무트 소환해가지고 알테마소드라는 스킬 쓰는데 그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라스가 쓰는 스타일로 콜라보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뒤에 바무트가딱 와있어요 와 있어요. 우와, 진짜 개간지나죠자 근데 또 이제 우리 반가운 모습들 라바리 누나 너무 이쁘게 차려 입보셨고 큐이 개구적인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라스가 중심에 서있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총을 쓴다그죠 총을 프롬프트라는 친구입니다 파판 주인공이 녹티스인데 녹티스 왕자님 녹티스 왕자와 학창시절 때부터 친구고 게임 덕후인데다가 막 화기 잘 다루는 딱 건어, 그렇지? 아, 그래도 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어떤 요정같이 정령같이 생긴 이 친구들은 지금 딱 봐도 뭔가 얼음스럽죠. 아이스의 기운이 막 느껴질 텐데 소환수입니다. 소환수들이 거의 막 신급이죠. 이프리트 시바라는 소환수고요. 강력한 얼음 스킬을 사용합니다. 다이아몬드 더스트라는 스킬을 쓰고. 어 잠깐만. 저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왕자님 주인공, 녹티스의 무술 훈련을 지도했던 사부인 셈이고요. 대검도 쓰고 건방도 쓰는 RPG로 치면 검사 느낌, 글라디올러스입니다. 자, 총소는 프롬프트, 그리고 의리남 이그니스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라스와 함께 완전 콜라보를 이룬 모습입니다. 와, 멋있었어요. 흥룡을 향해 달려갑니다. 와우! 여기, 여기, 여기, 여가지고요 로고가 자 연마, 연마 연마 연마는 이제 연마도 몬스터예요파파에 나오는 몬스터인데 어떤 파판기 대표 되는 기여몬스터여까 사보텐다라는 놈입니다 아, 이제 흥룡 등장하면서 그랑사가와 파판이 만났다. 이런 멋진 연출입니다. 지금 보면은 요 일러 있죠. 지금 이 일러가 사실 굉장히 슬픈 스토리를 담고 있거든요. 지금 파판 쪽에 이 여신 같은 친구가 바로 사실 여주입니다. 여주, 여주 루나 프레나인데 칸나기라고 불리우는 무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 파판의 주인공 녹티스와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비련의 주인공.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일러와 상당히 닮아있죠. 지금 그랑사가의 일러스트 로고가. 그래서 보면은 어이 일러스트가 보니까 로고 디자인 바이 요시타카 아마노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어, 파판뿐만 아니라 워낙 대작들을 어, 많이 해가지고 거장이라고 불리는 일러스트레이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로고도 지금 잘 어울리고요 역대급 콜라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랑사가와 파이널 판타지 피엠틴의 콜라보에 대해서 미리 프리뷰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어, 플레이를 쫙 해보면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굿!